이 선물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남녀 뭐 모두 매기저 편한 네. 사이즈. 나도 가방을 할걸 그랬나? FW <웃음> 하나 같이 하시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니트 잘 나오겠죠? 자, 뽑아보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들어보겠습니다. <웃음> 네? 대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자 반갑습니다. 시통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윈더라는 브랜드랑 콜라보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지금 월사이 무브먼트 대표님이랑 내년 SS에 만들 오랜가? 이제? 어 올해 SS, 23SS 시즌에 출시할 니트를 만들려고 첫보째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콜라보를 계속해서 하려는 이유가 22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브랜드 좀 유명한 브랜드랑도 막 협업 광고를 많이 진행했는데 어 사실 그것도 뭐 좋긴 해요 뭐돈 벌고 좋지 재밌고 나도 막 새로운 브랜드 소개하는 거 좋긴 한데 뭔가 내 입장에서는 벌써 이게 질렸어요 광고를 몇번 하다 보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좀내 일상을 담고 어떤 과정을 담고 그런 게 저는 제 채널의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광고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광고 계속 받을 거고 그렇긴 한데 23년도에는 좀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구독자 입장에서도 재미있고 제 입장에서도 컨텐츠를 크리에이트 어, 창조하는 입장에서 더 재밌는 순간이 많이 담기지 않을까 해서 콜라보를 진행하려고 두 가지를 이제 1,2차 미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옷 만드는 거는 역시 쉽지 않다 <웃음> 소개하는 게 더는, 저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I'd like to think I'd like to think I'm on y mind I'd like to think, I'd like to think we'll be alright 오 어, 이거 좋은데? 단단하고 나름 가볍 아, 내가 엄청 큰걸 샀구나 난 이거랑 같은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아이씨 이거 너무 큰데 이거? 그래도 여행갈때잘 쓰지 않을까? 이 정도는 돼야 옷 많이 먹고 다니니까 제가 1월 말에 이제 일본 여행 갑니다 여자친구랑 일본 여행을 가는데 기존에 이 친구가 캐리어가 이게 손잡이가 이게 고장 나가지고 디자인도 좀 너무 호피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대신에 하나 샀는데 어, 이거는 안드레라고 제가 사실 캐리어를 비싼 걸로 좀 구매 한번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리모 하나 이렇게 100만원 넘어가는 캐리어보다 막 20, 30만원짜리 그런 걸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유튜버에게 추천 영상 이 있더라고요 안드레라고 그래서 28인치를 구매했는데 이만원 크기가 지금 7만원대야 근데 가성비가 되게 좋대요 바퀴도 잘 굴러가고 사실 근데 제가 이 일본 여행을 가려는 이유도 제가 22년도에 좀 열심히 달려오고 도전도 많이 하긴 했지만 요즘 제가 느끼는 게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막 뽑아내느라 책을 읽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런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머릿속에서 더 나올 내용도 없고 인풋이 없다 보니까 아웃핏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는 좀질 떨어지는 영상을 아둥바둥 막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좀 개인적인 시간, 여행 이런 것들도 많이 갈 예정입니다. 근데 나도 나도 맨날 똑같은 사인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브랜드랑 콜라보 하는 거나 지금 여행 가려고 이렇게 캐리어 산 거냐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 결론은 올해는 일반하지 않겠다 놀러도 다니고 책도 읽고 좀 다양한 인풋을 경험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그런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웃음> 이대로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짧아가지고 최근에 선물 받은 거몇개 보여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부산 갔다 오면서 얼굴이 좀 부었습니다 그점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 부산 가가지고 진짜 와... 진짜 많이 먹고 진짜 잠만 자고 편집도 하나도 <웃음> 손도 안 대고 진짜 놀다 왔습니다 놀다 왔습니다. 오. 오 이거는 브라운야드에서 이번 시즌에 좋은 인연이 됐다고 해가지고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기프트 오 발라클라바인가발라클라바를고 보내주셨네 볼살이 많아가지고 잘 안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쓰면 이런 느낌 아 어, 내가 뻘 따고 커가지고 이게 어, 이건 좀 살을 뺀 다음에 약간 이렇게 목에 맨투맨에 이렇게 레이어드하는 느낌으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게 골지가 되게 귀엽다 브라운야드 감사합니다 근데 브라운야드가 저는 최근에 그 패딩 바지 그것도 구매를 했었고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그런 입었던 그런 브랜드거든요 근데 커뮤니티상에서 그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더라 그렇게까지 까일 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실제로 구매해보고 입어본 사람으로서는 다른 운드가까이면 어떤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살아남지?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건 또 개인차가 있고 뭐 불량을 받았거나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마 브랜드가 헤쳐나가야 할 고가 브랜드의 숙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 FDR이라는 좀 처음 듣는 브랜드긴 하거든요 니트 집업 제품이고 요 제품은 받은 이유가 제가 월사의 무브먼트랑 니트 콜라보 한데 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좀 니트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많이 찾아보는데 내가 직접 실제로 만들어 봤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야 시야가 넓어지고 디테일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받아 봤습니다 오 음. 어, 이거 괜찮은데요? 기장도 좀 크롭하고 투웨이 지퍼에 좀 요런 피셔맨 니트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쁘다 이거. 원사도 되게 이쁘고 핏이나 짜임이 되게 독특해서 핏도 되게 요즘 스타일이고 팔 조금 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요끈요 요 지퍼에 요 끈은 없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네요. 요거는 고리를 떼는게 조금 더 깔끔한데 지퍼가 조금 더 크면 이뻤을 것 같긴 하네요. 좀 뭔가 이런 짜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작다? 그래서 이걸 달아놓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선물도 저도 감사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냥 딱 사진으로 봐도 잘할것 같은 브랜드? 좀 궁금한 브랜드는 실제로 받아보고 데이터를 쌓는 편입니다 컨텐츠를 만들 때 이런 브랜드도 있구나 뭐 이런 걸 참고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브랜드를 만나보고 입어보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컨텐츠의 인풋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또와씨 너무 많이 보내주셨다. 이거는 모드나인이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모드나인 옷 즐겨 입기도 하고 몇번 소개했다 보니까 감사의 의미로 보내주신다고 해주셔가지고 받았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통령님 모드나인의 E E F W 제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이걸 제가 보자마자 뭐 괜찮다. 별로다라고 하긴 어려우니까 이 제품도 제가 실제로 입어보면서 뭐가 좀 추천할 만한 아이템인지 그런 것도 한번 가끔 브이로그에 넣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모드7W의 블랙 인테르노 허벅대 바지 추천 영상도 제가 찍을 거거든요 근데 모드9이 그래도 허벅대가 입을 만한 핏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와이드핏 모드7W, 모드1W 그 다음에는 요즘에 뭐 모드7W까지 w 막 나왔다 해서 다양한 핏에 와이드핏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입어보고 코디에도 활용하고 종종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버보다는 제 인스타가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인스타가 또 팔로우 해주시고 근데 제 채널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좋아해주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드나인도 기존에 인기가 있던 브랜드지만 그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제 취향의 좀내 스타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선별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취향 아이템들만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좋아해주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좀더 새로운 브랜드 그런 브랜드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콜라보도 해보고 여행도 가고 책도 많이 읽고 새로운 브랜드도 많이 접하고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2023년에는 조금 더 풍성하고 신선하고 재미있는 지통영만의 색깔이 담긴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